우리 가족들은 다들 게임을 좋아합니다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 만들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게임 시장은 어떤 거대 게임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심명명 대표가 음.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게임을 개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성공하기 전에 여섯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실패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힘을 합쳐서 세달반 만에 엔드리스 폰티어를 다 런칭을 했어요. 앤드리스 프론티어에는 아들하고 와이프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 게임을 보여줬더니 캐릭터 머리가 너무 커, 의견도 많이 줬고 아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게임 출시되기도 전에 훌륭한 베타 테스터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어, 아빠가 생각보다 너무 대단했어요. 게임을 만들더라도 전세계 유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못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다가 UAC를 알게 됐고 굉장히 간단하게 캠페인을잘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현재 엔드리스 프론티어는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35만 명 정도 됩니다 엔드리스 프론티어로 이렇게 많은 유저와 사랑받게 될 거라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직원이 한 5명 정도 됐고 지금 현재는 한 16명까지 있습니다 전문 마케팅 팀이 없어요 UAC 같은 전문화된 도로 아주 작은 시간만 투자해도 훌륭하게 마케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임을 가족들이 좋아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게임 프로그래머가 돼서 아빠랑 같이 게임 개발하는 게 꿈이에요. 우리 아이랑 같이 게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작은 하나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